아직도 정리하는 거야? 셔, 드이야 정리하는 게 그렇게 좋아? <웃음> 감사합니다 엄마가 뚜껑 안 닫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<왜 찍어? 웃음> 너무 편해 보이셔가지고요. 아니요. 어, 어. 엄마 헛기만 다 성공했네. 했네. 엄마 한번더 해볼게. 응. 그 반은 언니 줘. 다 먹으면 안 돼. 여기. 응. 아시다 당한테. 너무 당한대 엄마. 그렇지. 응. 그만 먹고 싶다고? 엄마 먹어도 돼 그러면? 뭐? 테리야, 응? 다 먹었잖아. 다 먹었잖아. 아, 뭐야? 안에 치즈 다 빼먹었네. 아. 아니, 야너 먼저 아니 먼저 먹어. 아, 남으면 먹을게. 고마. 아, 남으면 먹을게. 응 남으면 먹을게. 드세요. 빵이 빵이 오 빵이 오 빵이 오 고마다 내일 빵이 오다니 내일도 그래. 스테이크 그 핑크, 핑크 공주? 어. 그게 뭐야? 아나 공주가 뭐야? 그녀 스테이크는 왜 붙었어? 먹고 싶어서? 아니 스테이크 공주. 스테이크 공주가 뭐야? 아 스테이크 공주는 뛰어가지. 어 스케이트 공주? 응. 어. 공주는 이렇게 뛰어 가잖아. 어 그럼 공주가 있어? 어머머, 어머 뭐야? 뭐야 이거? 잠깐만. 야, 잠깐만. 기다려 주지 않는다, 세가. 나 잡아봐라 그럼. 이거. 됐어? 다음 주제가 어떤 아니든 보다고등고교남겠다 아침 먹고 땡지 물라해야네 응이제이제어담다우대갖고우대다니밤밤 <laughs> <laughs>